오랜만에 덕인 집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. 잘 <웃음> 오랜만에 뵙습니다, 아버님. 네. 근데 뭐, 저 때문에 왔다는 손님들 많이 계시던가요? 많이 오시아 기가 막히게. 오늘은 여러분 뭐사합 먹어볼 겁니다. 아, 여러분들 오랜만에 덕인 집에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오늘은 그때 이 전에 영상에서 어, 막걸리나 뭐 이런 것좀 같이 한잔 먹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좀 아쉬워했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. 막걸리도 오늘 좀 주문을 했습니다. 홍어회도 나오고 막걸리 한 잔. 쏘았어, 요지코 홍는한 번도 저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 와... 진짜 제최고용 홍어집입니다 네. 삼합집 가시면 여러분들 어 단가 좀 맞추기 위해서 이 고기를 수입 고기를 좀쓰신다가많은데 이곳은 절대 국산 고기가 아니면 사용을 안 합니다 가까이 한번 보셔죠 보시면 홍어 아, 음. 음. 그리고 또 김치가 또 진짜 맛있습니다 와. 음. 이 영상을 보고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근접 시합 때문에 많이 중독돼서 보셨다고 하는데 오늘 역시 근접을 한번 촬영을 해봐야죠 음. 코심 소리 한번 또 들어보셔야죠 원래 여기 여기 차는 uns because i i c 음. e 아. 음. 음. 기가잘 빠져가지고. 오늘은 홍어가 오돌뼈가 많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 고기 오돌뼈를 한번 대신 씻는 시토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까지. 사사사. 아, 막걸리 부드럽군자가 괜찮네요. 아, 다른지 이렇게 또 삭힌 느낌도 안 나는데, 어.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제가 올 때도 아쳐가지고 부산에서 제 영상 보시고 여기까지 들여오시, 드시러 오신 분이 계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화면에 뭐 얼굴이 나와도 괜찮나요? 아니면은 아,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아그 모자이크... 어디 어디서 오셨나요 혹시? 부산이요. 부산에서? 와... 부산에서 저, 저 먹는 거 보고 여기하고 원래 팔팔포차하고 좀 네. 가서 드셔보시려고 했는데 일요일은 팔팔포차 영업을 안 해가지고 네. 그래서 여기만 또 어떻게 <웃음> 또 오시게 됐네요 어. 혹시 어떠셨나요 드셔보시고? 네,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.. 아 다른 데는 확실히, 확실히 확실히 다르죠 네. <웃음> 확실히 다르죠 어, 원래 다른 뭐 홍어도 드셔보셨어요 혹시? 원래 시도는 한두 번 나갔어요 아 <웃음> 이게 생각보다 뭐 삭힌 맛이 막 많이 나기보다는 네. 그 매운 느낌이 좀더 사... 네. 그 기분으로 그잘 올라와가지고 그래서. 제가 항상 단골집으로 자주 왔던 데요 네. 아, 보고 왔어요. 아이고. 오늘 또 여러분들 영상 하나만 보고 이렇게 좀달려화진 우리 또 사장님이신데 아, 제가 여기 끝나고 어, 시, 시원하게 마시는 거 한번 좀사도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유,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이고. <웃음> 영상 앞으로도 자주 봐 주시고 좀따 우리 같이 한잔하면 네. 얘기 좀 해요. 네. <웃음> 네. 알겠습니다 예. 네. <웃음> 제가 좋아요. 좋아하는...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애입니다 어. 소금만 살짝 묻혀가지고 수아 <놀람> <놀람> 진짜 이거 최고예 진짜 여기는 진짜 반찬 하나 나다있어요 여러분. 올 내가 거짓말을 하나 29만 아. 아, 나... 네. 응? 원 받자는 거죠? 33만 원 29만 원 33만 원3만원3만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만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3남만원 30만 원 30만 원 썼어. 만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만원만원만원 자기 하고 가 홍어가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 드시는좀 겁이 난다 하시면 제가 몇번 홍어 처음 드실 때 하는 아, 방법을 알려드리긴 했는데 막걸리를 먼저 입에 살짝 한 모금 먹으으서요 그래가지고 씹어놨지. 한번 사시는 게 될까 보면 그래봤죠두 시간 걸리도 마시면되요 홍어를 넣고 한두번 아, 씹고 그다음 막걸리를 살짝 넣어서 같이 씹어보세요. 그러면 솔직 드시기 수월하세 처음 드시는 분들은. 한번지한 응. 시간. 50분에 다시 하고2 0 고기만 드셔도 더 맛있을겁니다 부들부들 해가지아아가니다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먹게 아, 아니라 딱시이는거그때롤러 그때는 고 그랬지? 예, 하나 더 보고 싶다 왜? 너는 왜? 너는 아. 찍어서 안나 아. 여러분 여기 사모님께서 에국조금 주신다 아요맛봐 왜? 잘 찍었잖아 맛안 진짜 고기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. 근데 사실 만 여기 오면 사실 홍어를 거의 중점적으로 먹게 되더라고요. 어나 마지막 홍어네요. 진짜나? 와, 어, 와 칼치 속초 여기는 밥 양을 넉넉하게 주십니다. 아 제가 먹고 있는 다른 홍어집에서. 함량좀 적게 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셨었는데 아 이거 잡곡밥에다가 애국 음. 밥에다가 와이러 갈치 속젓 목포 진짜 갈치 속젓 죽이거든요 아 이거하고 어우 저 젓갈 그리고 아백 김치까지. 아. 와, 진짜 엄청 시짜원하고 공격적인맛이네 아. 음, 살이구나. 저가다고 아 고기에다가 같이 속젓해가지고 이렇게 다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음. 목포 나이트니까. 야 목포는 한번에서 제일 돼지고기 별로 안 좋아하구만. 아 아니 <웃음> 돼지고기도 좋아하는데 음. 어 너무 여기 돼지고기 진짜 너무 맛있는데 홍어랑 같이 먹으면 이상하게 홍어에 손이 많이 가더라고. 그래야지. <웃음> 네. 음. 아, 여러분들 진짜 명불허전 여기는 정말 다시 한번 자신 있게 제 단골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음, 맛변하지 않았습니다 음. 혹시나 코로나 사태 조금 진정돼가지고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 목포 쪽 오시면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덕인집꼭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자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요